대동산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백나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아주 멋진 벽화입니다 소프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원래 이게 천사의 다리에서요 여기 가고 싶은 선 바늘 박지도가 지붕도 보라색 농수산물도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또 주민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게스트하우스 식당 본불교라는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요새는 그신안에 짱뚱어들이 좀 단마 가지고요. 좀 많은 분들이 트래킹하기 위해서 저 보셨습니다. 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지도. 박지를 현재도 등산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각지도 성계 산책로입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바로 정상으로 향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곳 3.8km, 한시간 30분 소요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정상에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에이, 길은 아주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네요. 사스레피 나무숲길 사스레피 나무 군락지랍니다. 구정풀 네. 당신은 소중합니다. 꽃말이 입니다 아, 소나무와 사스레피 향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 커플 기 언제 봐도 멋지네 천사가 지금 아주 힘들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천사 등산로가 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참 좋네요 또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 기바이라고 하네요 기바이에서확 길을 받아 가세요 그래야 만사 형통할 수 있답니다. 정상에서 본 반올도입니다. 정상에서 길을 밟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손을 하나 딱펴렸는데이실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웃음> 어우 머리 조심해야 되겠는데 박치도 신성아님 어습니까제 생일이 천사인데요. 너무 좋아요. 자기자기하니 너무나 잘 가꿔져있고요 꽃과 향이 너무나 너무나 좋네요 어, 이곳에 섬이 1,025개가 있는데 그중에 나무가 없는 섬은 빼고 네, 나무 있는 섬을 해서 1,004개를 해서 1 0 0 4대 섬이라고 합니다 정말 함께 손잡고 꼭 한번 와보셔요 너무나 보기도 좋고요 섬도. 가지많은섬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네, 해안 산책이로 갑니다. 표람이사 너무나 아주 아기자기하니 거기 모양을 해가지고요 잘돼 있습니다. 사람은 전사다 진짜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니다은 사람은 이 어,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업이란 거고요. 바다. 그 다음에 등산로. 등산로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오신 분들은 또 오고 그래요. 한적한이 성길을 걷는 맛도 너무나 좋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을 예, 여기 아재와 아줌 같이 걷고 있으니까요. 멀리 보이는 학지도에서 예, 반월교 가는 예, 길입니다. 학 지도에서 이제 반월 구간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반월또 천사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어깨산 등상으로 등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월또 어깨산 입구입니다. 지금 이제 테리케시작했습니다 에, 이쪽 코스도 약한 3.8km 정도 이상 됩니다 에이, 뒤돌아본 반월교가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건너오고 있습니다 반월도, 박제산, 정상 에, 최대 건너 반월도 하고요 박지도 정상 에이, 아주 이제 물이 꽉 아, 차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지요, 거풀기도 아주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경사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여 올라가는 것도. 에이, 불꽃이 진짜 흐트러지게 폈습니다. 예, 딸당이라는데, 동백나무 아래에 반월가 할아버지의 당에 딸인, 딸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있는 돌탑들은요, 방을 또 출신 장산순씨께서 2015년 봄부터 틈틈이 쌓아올려가지고요. 여기 오신 분들의 기념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답니다. 에이, 이곳은 뭐 돌들이 많네요. 돌탑 쌓기는 최애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직 때 묻진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계속 계단입니다 에이 이제 뭐 날씨가 여름이 다 됐습니다 엄청 넘네 엄청 넓어 에 어깨상 정상입니다 어깨상 정상 에이 하살끼도 바로 치워 내려갑니다 시원시납니다에헤 밥먹기 좋은 정자가 저기에 또 있었네요. 아하, 다시, 다시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아하, 아쉽네요. 정말 아름다운 숲길이네요. 네, 정말 그 섬트리킹 중에서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와보세요. 네, 정말 아주 좋습니다. 거의 네,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누가 또 손을 빌려고 이렇게 멋지게 산았을까요? 형상에꼭 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 네, 반월도 어깨산 등산을 마치고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반월 새벽길이가 저 보이고 있습니다. 반오 마을 당습입니다. 반오 마을 당습. 네, 이제 반올 또트레킹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너무나 조용하고요. 깨끗하고 멋있는 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같이 사모님들 손잡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